안녕하세요. 오늘 비 오니까 군것질거리 만들라고 이거 감자하고 이게 떡 이게 그그 그, 그, 그 떡볶이 떡 하고 해서 어, 베이컨 말이를 할 거예요. 떡 이게 떡 길이만큼 썰어야 돼. 감자도 떡하고 똑같 똑같은 크기로 이쁘게 여기 좀좀 깎아야지 모서리. 소금물좀 넣어줘야 돼. 감자를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익혀줘야 돼. 한참 익히네, 얘는. 응? 한참 익혀. 좀 익어야지, 그래야지. 소라팜이. 1분, 1분, 1분, 1분? 한참인 줄 알았는데, 1분 지났는 <웃음> 1분 지났냐, 벌써? 음. 한 2분 정도 삶아주면 될것 같지? 아, 일, 2분 정도 삶았어요. 이제 찬물에다가 좀 식혀갖고 이게 조금인데 일이 많네 우리 아들이 지금 이거 먹으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떡도 여기다가 살짝만 살짝만 데쳐야지 떡도 이게 뻣뻣하니까 이게 쌓기가 나빠 살짝만 데쳐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같이 해야지 물기를 살짝 제거해줘야 돼이 정도 자릴까반이반이이 정도 되겠지 반 잘라 그래서 많네? 응조금있지않았더 응. <웃음> 많은데 다 꼽았다 기름을 이거는 베이킹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쬐끔만 해야돼 기름을 쬐끔만 약불에서 아주 약불에서 은근히 익혀야돼요 일단은 저거는 아, 됐다 여기 여기 끝털리끝털리가 밑으로 가게 해야지 이게 딱 달라붙는데 네. 예. 요지가꽤 있어가지고 잘안 돼. 말랑말랑 하졌어딱 말랑말랑 해졌어. 이그만하자 응? 그만해. 자, 됐요 응? 응. 하나 먹어볼까? 응. 하나 먹어봐. 이거? 이거 안 익은 거 같은데? 이거? 응. 네. 이게 <웃음> 때문에 그런가? 다 음, 익었어 아 기름 나온거 봐 기름 엄청 나왔네 고기의 빗가리에 빨간색이 뜨더라고 나는 바깥에 옹게 있더라고 이게 음, 너무 익었어 되게 응? 좋아 어. 응? 어, 더 많이 익었네 음. 익었어, 그거 다 익었어 아, 이제 여기 하얀 부분 조금 더 익히게 됐잖아, 그거 다 꺼내 응. 아, 내가 아까 이렇게 할걸 그랬구나 다 익긴, 다 익었네 다 익었어 응. 맛있어? 음, 어? 잘 익었네, 맛있네 음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감사합니다, 그래. 짭조름이니 짭조름하니 맛있네. 맛있지, 응. 안에 거는 간이 안 됐으니까. 이제 여기는 그냥 가족끼리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이제 손님상에 놓을 때는 이거를 깔끔하니, 이렇게. 야, 맛있네. 응? <웃음> 맛있어. 감자를 하나 더 먹어봐야겠다. 떡아 감자는 감자 들어 나야 되겠네. 떡은 떡떡몇 음. 개요? 어? 이렇게 많아 떡이. 감자를 다 먹어버렸으니까. <웃음> 하나밖에 못 <안> 먹었는데. <웃음> 아, 감자 열개 했는데.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 아홉 개. 아, 떡이 열 개. 떡이 열한 개네. 열한 개야? 음. 내가 하나 먹었으니까. 감자가 10개였고. 아, 이렇게 떡, 떡하고 감자 베이컨말이 했어요. 이거는 술안제도 좋고, 어린이 간식용으로도 좋고, 그러니까 비올때 이렇게 먹으면요. 또 궁금한 것도 없어지고, 맛있어요. 이게 거, 이거 메이크는 짭짤하고 떡은 심심하니까 간이 딱 맞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